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3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34강은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중에 제2절의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장 제2절, 법 제3장 제2절은 일반 선박과 유류저장부선 선박 소유자가 유료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배상보장계약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고 보장계약의 증명서 발급 등 실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절 일반 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료염손해배상보장계약은 어, 제47조 보장계약의 체결, 제48조 손해배상보장계약, 제49조 준용규정, 제50조 손해배상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의 4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실제로는 제49조 준용규정에서 유리오염손해, 그 유조선의 유료오염손해에 대한 배상보장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양을 조문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47조 보장계약의 체결에 대한 조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47조 보장계약의 체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소유자는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4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유료염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료염손해배상보장계약, 어, 관로열고 이하 손해배상보장계약이라 한다. 관로탁고를 체결하여야 한다. 어, 제1호 총톤수 1 0 0 0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선박, 관로열고 연료유를씻지 아니한 선박 등해양수산불 이용으로 정하는 일반 선박은 제외한다. 어, 제2호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어, 제2항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외국국적의 일반 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항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어, 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일반 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일반 선박에 대하여 국내항의 입항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 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수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제8조 2 보장약 계 체결 대상 제외 선에위에서는 법제 47조 제1항 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선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1호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어 제2호 합계출력 1470kW 2000마리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소위 이제 소형 부선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 조문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반 선박과 유료 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에게는 보장계약의 체결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일반 선박과 유료 저장 부선에 대한 행정조치와 보장계약 체결의 강제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 선박이라 하면 선박 연료유시백상의 책임의 이행수단으로서 책임보험 또는 그것에 대체되는 보장조치를 강제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을체결을 의보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 선박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으로서의 법적 조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또 유료저장부선에 대해서는 유료운송이 빈번한 국내 사정을 고려해서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유료오염 배상책임 규정을 유료저장부선 선박소유자에게 준용한 것인데요 어,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 오염 손해배상 보장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보장 계약 체결 의무에 대해서 먼저 한국 선박의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선박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 저장 부선의 경우에는 법 제43조 1항 본문 및제4 4조 1항 본문에 따른 유료 오염 손해배상 보장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해안수안부 장관은 법제 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일반 선박에 대하여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1 0 0 0톤 이상의 한국국적 일반 선박은 운항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다만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합계출력 1,470kW, 즉 2,000마리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등 연료율을 싣지 아니하는 선박은 법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염 배상보장계약의 체결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반 선박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과 2, 200톤 이상의 유류저장부산에 대해서는 법제 4 1조 제1항에 따른 유류저장, 유료 유류배상, 유료 유료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외국 선박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 선박의 경우에는 국내항에 입항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 선박의 소유자는 일단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제 4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보장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일반 선박에 대하여 국내양의 입항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 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어, 외국국적 선박이라는 은 것은 선박은 국제법상 반드시 한개의 국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외국국적의 일반 선박이라면 대한민국 선박법이나 어선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선박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국내항은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항으로서 반드시 무역항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또 계류시설은 한계내이건 바뀌건 묻지 않고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은 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보장계약 없이 대한민국 영해내를 항행하는 것은, 에, 뭐 하는 것까지 은 하는 것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 이러한 항해는 무예통항인데요. 무예통항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항해를 해야 됩니다. 어, 입법 목적이 유료오염 손해 예방과 아, 만약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보장이기 때문에 한계 내외를 불문하고 계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박 또는 표박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국량의에 입항출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금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무해통의 경우에는 영해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외국 국제의 일반 선박이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내 행을 입항출항 또는 국내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 다음은 제48조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48조 조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제48조 손해배상보장계약 제1항 손해배상보장계약은 일반 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의무이행으로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저부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한다 제2항 일반 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자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리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제3항 손해배상보장계약은 다음 각호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니 된다. 제1호 일반선박선박소유자의 손해 관로열고 유리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 관로닥구를 전부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일반 선박마다 상법 제7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에 제2호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손해 관로열고 유료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 관로닦고를 전부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류저장부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자이 조문은 손해배상보장계약의 요건을 규정한 것인데요. 먼저 손해배상보장계약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보장계약이라면 일반 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료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의무이행으로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전부할 수 있는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음, 계약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유료염손해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선박소유자가 유료염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그 배상의무 이행에 의해서 생기는 선박소유자의 출연손해를 전부하는 책임보험 또는 그러한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보장계약의 체결이 강제되는 것은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적재해 있는 선박인데 200톤 미만의 산적유류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체결을 강제하는 보장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박에 대해서 체결되는 책임보험계약 등은이 법에서 말하는 보장계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장계약 체결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장계약 체결의 주체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의해서 그 책임을 담보해야 할자 또는 책임보험이 있어서 책임,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의무 이행담보계약에 있어서 이행 주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체에는 유료임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자, 또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의 등록선주, 외국 선박을 선체 용선하는 경우에는 선체 용선자, 200톤 이상의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 임차인을 포함해서 이러한 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반드시 그자가 자기가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 의하여 보장계약의 체결을, 체결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자가 체결한 책임 보험계약이어도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해서 피보험자 등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의무자가 등록선주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어, 선박소유자가 체결했지만 피 보험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선체 용선자로 되어 있는 계약이라든가 이 법에서의 유료 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해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말하는 보장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보장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장계약의 인수 자격은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손해을 전부하거나 어, 배상 의무 이행을 담보할 재정 능력이 있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든가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 유료용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 그 인수 자격을 갖춘 자들은, 첫째,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두 번째,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제3, 세 번째, 외국에서 보험사업,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책임협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최악국인 외국이 발급한 보장계약증명서에 명시된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자 어, 네번째 외국에서 보험사업,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유료임손의 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섯번째 법제 8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 한도의 이상으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보장계약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각호의 규정은 예시적 열거 사유로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한도의 이상으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은 보장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모든 경우에 계약인수주체의 재정상태를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주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어, 또 최소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일반 선박소유자의 음, 선박 손해, 유료오염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를 포함해서 이러한 손해를 전부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 이행담보금액은 일반 선박마다 상법 제7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책임 한도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 또유류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의 손해 역시 간접적 손해도 포함해서요. 어, 이러한 손해를 전부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 이행담보금액은 유류저장부선마다법 부선, 제8조에 따른 책임 한도익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 보장계약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당의 계약이 선박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해서 통상 부담해야 하는 유료 오염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의 이행의 필요 충분한 담보가 되는 내용이 글씨어야 하는데요. 보장 계약이 책임보험 계약인 경우에는 그 보험 계약상 보험자가 선박 소유자 의 유료 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이행에 의해서 선박 소유자에게 생긴 출연 손해를 전부 할수 있는 한도액인 보험 금액이 당해 책임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원인이 된 유료 오염 손해가 생기게 한 선박마다의 그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그 선박에 대한 책임한도액에 충분해야 합니다. 보장계약이 선박소유자에 의한 자기가 소유하는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유류오염손의 해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배상의무 이행이 담보되어 있는 유류오염손해액즉 이행담보한도액이 당해 배상책임의 원인이 된유류오염손해를 생기게 한 선박당 그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그 선박에 대한 책임한도액에 충분해야 합니다. 특정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에 있어서 손의 전부 또는 이행담보의 한도액이 당해 선박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한도액 이상인 것만 이 법에서의 보장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 한도액의 충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개의 계약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개의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이 책임 한도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이행담보계약을 합하여 어, 책임 한도액까지 이행담보가 약정되어 있다면 그 양자를 합해서 보장계약으로서 한도액의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어, 보장계약이 자력이 충분한 보험자 등에 의해서 인수되어서 책임 한도액의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어떠한 이유로 실효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면 피해자를 확실히 구조하기 위하여 어, 보험계약의 체계를 강제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제49조 준용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49조는 일반 선박과 제1항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부선으로 보장계약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 유조선의 선박 소유자는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로 책임 협약 채약국은 어, 선박연료유 협약의 채약국으로 본다. 제2항, 선박연료유 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이 재판한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료염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관해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일반 선박과 유리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유조선의 유료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법 제16조 내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보험자 등에 대한 유료염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할 보장계약 증명서,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등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 16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제 16조를 준용하게 되면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이 됩니다. 제 1항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에 의한 유료 오염 피해자는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와 손해배상 보장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보험자 등은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세 번째 보험자 등의 손해배상에 관는법 제5조 제6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이 조문은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규정한 것인데요.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행사 시 보험자 등의 책임 자안에 대해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과 관련해서 요 법제 16조를 준용하게 되면 손해배상 보장 계약상 선박 소유자의 손해 전보 또는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보험자 등에게 피해자가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손해배상 보장계약이 책임보험계약인 경우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제가 과거에는 미국 등에서 유예적으로 인정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많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가 지급불능등에 빠지는 음, 등 경우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등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계를 강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제를 제대로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인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이고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나라에 그 선박소유자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험자가 그 나라에 소재하거나 또는 그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구제에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보장 계약이 은행보증 기타 금전상의 보증의 형태로 체결된 경우에는 피해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구성되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이 그 계약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선박소유자와 보험계약의 인수주체와 이사이에 생긴 것인 한 피해자에 의해서 직접 청구를 인정받는 것은 보험계약의 보험 경우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선박소유자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의 조건과 보험자 등이 직접 청구를 받는 조건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박 연료시협약이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유료용 손해 배상 보장법이 수용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선박 또는 유류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법 제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제1항 단서 각호에서 규정한 선박 소유자의 면책사유 즉,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나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 및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또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인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에 의해서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 때 또는 둘이상의선박이 적재된 유류에 의해서 유류오염 손해가 생겼고 그유료오염 손해가 어느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서 선박소유자가 그유료오염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해자는 손해배상 보장자가 인수주체인 보험자 등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요건으로는 법제 43조 1항 내지 제2항에 의해서 정해지고 요 그 결과 선박 소유자에게 유료염손에 해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유료염손해를 생기게 한 선박에 대해서 체결되어 있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인수주체인 보험자 또는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자에 대해서 직접 선박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 등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아니지만 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지급 청구를 받는 것입니다. 청구권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고 손해배상액의 지급 청구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 유료임 손해 피해자의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지급의 청구는 법제 4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유료임 손해가 당해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에서 피해 피 보험자의 고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는 법적 면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생기게 한 원인이 된 사고 내지 그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발생인지 그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적어도 피 보험자인 선박소유자의 고의에 의해서 유료오염 손해를 생기게 하고 그 결과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까지 보험자에게 전보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공질서의 관점은 물론이고 강제보험제도의 취지, 공평타당한 보험 운영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법제 16조 준용규정 제1항 단서는 피보험자인 일반 선박 또는 유료 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를 부정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청구권의 부정은 단서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보험자 등이 당의 유료염 손해가 선박소유자의 고의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한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권이 부정이 됩니다. 항변권으로서 인정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겠는데 고의가 문제되는 것은 선박소유자 자신에 대한 것이고 선장 기타 선박 소유자의 사용인이 보이는 피해자의 청구권을 어, 저해하지는 않습니다. 어, 선박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선박 소유자 자신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법제 7조 단서에서 선박 소유자 자신과 해석상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표이사 선박 운항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의 행위자의 행위가 선박 소유자 자신의 행위로서 당의 책임보험 계약 내지 의무이행담보계약의 존립의 공정한 기초를 해야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그자의 고의를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인정한 것입니다. 책임자한 배제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우보다도 엄격하게 해석이 되는데 선박소유자가 고의로 자기가 직접 유료오염손해를 일으킨 경우만이 아니라 고의로 제3자를 시켜서유료오염손해가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고의는 유료오염손해를 생기게 할 고의이고 유료오염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고의는, 고의로는 는고의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법 제16조 준용 제2항은 보험자 등은 선박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지만 이것은 보험자 등이 손해배상 보장 계약상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 기타의 특수 사정에 의해서 선박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예를 들어서 상쇄의 항변 등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근본적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자 등이 본래 당의 피해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예컨대 보험자 등이 이미 일부의 직급을 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이라든가 관할 위반의 항변, 중개계약의 존재에 기한항변등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상 선박소유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은 항변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2인 이상의 보험자 등에 의해서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한도액의 요건이 충족, 충족된 경우에 그중의 1인의 보험자 등에 대해서 직접 지급 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보험자 등은 자기의 전부 또는 담보해야 할 손해배상 보장계약상의 한도액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 다음은 선박소유자의 항변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청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당해 유료 오염 손해 에 기여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의 하나입니다. 이 보험자 등이 피해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의 종류로는 첫째, 당해 유료 오염 손해가 법제 5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즉 면책 사유에 해당해서 생긴 것. 두 번째, 선박소유자 또는 다른 보험자 등이 이미 책임제한을 해서 책임제한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 네 번째, 채척기간의 경과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이 손해배상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 등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유료오염 손해배상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 등의 지급책임은 법제 5조 제6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은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한때 보험자 등은 당해유료오염사고에 대한 손해가 법제 5조 제5항 각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가해 제3자 예를 들면 충돌 상대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인데 이러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상권의 근거 범위 등은 불법행위법상 또는 선박소비자와 그들과의 계약상의 문제로서 결정이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은 보험자 등은 당의 손해배상액 지급 청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것에 의해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데 보험자 등은 여하한 경우에도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고 당의 유료염손해가 선박소비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생긴 것인때도 에 책임제한의 권리를 저해받지 않습니다. 보험자 등이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그 한도액은 당해 선박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가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액수와 동일합니다. 보험자 등이 2명 이상이고 각 보험자 등의 전보 또는 이행담보액을 포함하여 법정 책임 한도액이 되는 경우에도 1인의 보험자 등이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때에는 자기의 전보 또는 담보해야 할 금액의 여하에 구속받지 않고 책임한도액을 전액에 대해서 책임제한 기금을 형성하지 않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보험자 등은 전액에 대해서 기금 형성을 하여야 하고 다른 보험자 등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해서 책임한도액과 자기의 전보 또는 담보해야 할 개별손해배상보장계약상의 한도액 또는 손해배상보장계약이 정해진때는 어, 책임한도액 내에서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할 비율의 한도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자 등에 의해서 책임 제한이 되면 그 효과는 당해 유료 오염 사고에 대한 선박 의 선박 소유자, 복수의 보험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자 등에 대한 모든 제한 채권에 미치게 됩니다. 제한 채권자는 다른 수익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 집행할 수는 없고, 그 제한 채권의 거의 비율에 따라서 책임 제한 기금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으로 됩니다.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손해배상액 지급의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유료 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당해유료염손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가 되고요.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상 어, 제34강 강의에서는 요유료저장부선의 배상보장계약의 체결의무와 관련해서 국제협약과 유료염손의 배상보장법을 비교하고 우리 유료염손의 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와 실효성에 대하여 토론해보고 오기 바랍니다. 어, 이상 제 3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